하겠습니다 사실 지키가 어제 저랑 오늘 버스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키가 오늘 버스키를 한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면 바로 일본 가겠다고 아 <웃음> 오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떤가요? 일본 가야 안 가요? 저 사연이 왜 집에 가겠다고 했지? 제가 조마조마 했거든요 아 이거 없으면은 지키 일본 가는데 아 일본에서 오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고 싶었잖아요 이 사람 많은 분 앞에 사게어떻까 아, 오늘 러비라키스도 한번 멋지면서기대해보록하겠습니다자 네, 네, 네, 아, 그러면 일본을 네, 다행히도 안 가게 된아 네, 잠깐만 이거 있죠? 오늘또 오신 분들 중에 일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 모르지 일본어로 한번 보러 가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성가에분들이렇 있다가 셨곳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하면 일본인지가 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자! 你个可以吗哎小孩子我想要的不是哎哎哎哎哎哎哎哎 l 哎哎 e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l 哎 k e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l 哎哎 e 哎哎哎哎哎 o 哎哎哎哎 e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 m like that. Love m like this, love like that, n d I love you l i k h t a t k I'll be right back 심장 <놀람> 속 <놀람> No m a t t e nice y o u r o a baby. m o t so f i r your words. w a t h your heart, your heart. o e r y h i l d t s the way you just got t h e l i t s o v e m e l i k e s t o e h i s I love m e l i k e s t h a g t love t e l i k e s t l h i e s t love m h e l i k e s t love h e l i t e t love m h e l i k t e t love h e l i e s t love m h e l i k t e t love h e l i t e t love m h e l i k t e t love h e l i e s t h g t love t e l i e t o v e h i t t I g h o the t It's in the lobby, right. 끝나 자주 웃은 그 심장 속을 밝힌 나를 향해 가진 love 결국 나를 향한 love 너와 내 꿈이 이어져 퍼져 그때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and I love it right back l like o me, like me like that. v like t h s